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절 읽고 여러 분한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곧 암몬과 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과 또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감사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했습니까? <웃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왜 감사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감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는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아주 신기한 힘들이 있습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만 감사를 하면 온갖 행복, 온갖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찾아내가지고 저녁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고요 또 그러한 감사들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이 감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이 남한국 남한국 유다 왕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감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큰 기적을 체험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이 3개국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연합군의 숫자는 이 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밭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여호사밭은 자신의 힘과 자신이, 자신의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군대로는 이 쳐들어온 연합군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바당은 그런 조치를 하는 대신에 온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자 금식 어. 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령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레위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저 쳐들어온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 아침 일찍 여호사바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호사바당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여호사바당은 전날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는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이상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적들과 싸울 때는 <웃음> 이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이 이 보병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여호사바왕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누구를 앞에다 세우냐. 노래하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찬양대. 이 찬양대들을 택해서 그 찬양대원들에게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싸울 때 입는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 가운에 예복을 입히고, 이 보병들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한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칼, 창, 활.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 같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무기를 든 마병들이 아니라 발목까지 치렁치렁 하는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 유다 군대 앞에 딱 서서 나가는 거야. 정말 뭐 장비 같은 장수, 관우 같은 장수가 앞에서도 뭐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아니, 성가대원들이 그냥 가운데 짓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앞에 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그죠? 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아주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을 해서 의견일치를 봤다는 거죠. 네, 의논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그리고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뭐 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이 전쟁이 났으면 누가 제일 쌈잘하지 누가 제일 무술에 능하지 그 사람을 내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야시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찬양대를 앞세워야지. 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백성들과 의논해서 누구도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이런 작전은 미친 짓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의견이 딱 일치돼가지고 찬양대를 딱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앞서서 전진하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위기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에 망할 어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은 다름 아닌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신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한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만일의 감사예요. 영어의 if, if의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회복하시고 영주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아들아이가 정말 저 하바드 예일에 있는 무슨 의대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70%의 성도 교인들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해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법대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변호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적으로 전 교인 가운데 한 20%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는 아까 만일 감사 보다는 조금 낮지만 조금 그래도 괜찮지만 아직도 성숙한 수준의 이런 감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감사가 있냐 Never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전 교인 가운데 한 10%가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해 감사. 저는 이 에덴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환희.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는 10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쳐서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 에덴 개혁 장로가 장로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감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감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이런 교회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40세에 영국의 크로멜 장군의 비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밀턴이에요. 존 밀턴. 그런데 이 40세에 크로멜, 그 유명한 크로멜 장군의 비서였는데 40세에 그런데 44세가 되던 해에 비서로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실명을 해서 장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한참 잘 나가던 최고의 실세에 비서관 노릇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명을 해서 장님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밀턴이 이제 저거 이제 끝장이다. 아마 실망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비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밀턴은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밀턴은 결국 그 유명한 신라관, 복라관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 감사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감사? 때문에 감사? 아니면 밀턴처럼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을 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고 있습니까? 밀턴은 그런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주셔서 위대한 책들을 쓰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여호사바당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우리들을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사바당은 이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물론 두려워하긴 했겠죠 그러나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병사들의 숫자는 적고 정말 그 연합군들에 비교해서 변변한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극률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이 에덴교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감사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 이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하심으로 그들이 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모합의 군사들이 이 세일산 자손인 마온의 군대를 쳐서 진멸을 시킵니다 여기 복병을 두었다는 라게 뭐냐 하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군사가 원래 한 편이에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저 마온의 군사가 적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눈을 헷가닥한 거야. 그래가지고 적인 줄 알고 막 그들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온 족속을 무찔러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 사이에 서로 적인 줄 알고 막 싸우고 이러서 몽땅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적들의 눈들을 막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자기 편을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적들의 눈과 판단력을 막 흐리게 만드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찔르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냥 게임을 끝장내버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 사람 하나가 드고아의 들에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살아있는 적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감사와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가운 입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칼한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 승리를 거둔 거예요 망대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의 보고를 듣고 또 여우사바당과 유다의 백성들이 드고아에 띠려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 보고가 사실인 거야.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이 다 죽고 이 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다 모아서 거두었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며칠 걸렸냐. 그물건 걔네들이 남기고 간 거, 도망가면서 남기고 간 거, 그리고 갖고 왔던 거 모, 모으는데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모아야 할 만큼 엄청난 전리품들을 챙기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큰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이 메대 나라에서도 또다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메대 사람들 이 신하들이 아, 저 이방인 저게 어떻게 총리가 될수 있어? 이러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허물을 암만 눈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 간신배 같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왕이죠. 이제 이 나라의 30일 동안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왕 이외에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이, 이런 가만둬서는 안 되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런 법령을 제안을 했고 왕은 어 나에게만 경배해야 지 그럼 그럼 그렇게 해야 지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네. 자이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 해 다니엘이? 세 번씩 그런데 이게 왕에게 알려주면 최소한 30일 동안에는 세 번씩 기도하다가 아 이제 이런 법안이 선포됐으니까 에이, 세 번씩 기도하는 건 다음 달서부터 하지 이번 달은 좀 접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개인이 기도했다가는 이 뭔가 음모의 구렁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그냥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돼 있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에게만 어. 절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이 조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해야지 근데 하던 대로 창문 다 열고 볼테면 봐라 이러고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인데 세 번씩 기도하는 거 걸렸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 번씩 기도하면서 그때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도 중요하지만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했으니까 사자굴에 안 떨어졌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아주 착한 양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힘드셨죠? 제 등을 베고 주무시와요 이러고서는 얌전한 양들같이 돼버린 거야 분명히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감사했는데도 그런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사자들이 양이 돼버렸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왕의 사랑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대신 던져 넣임을 당했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열 명의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는데 이 나병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원래 이 문둥병이 낫게 되면 이 낫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딱 보고 아너다 나았어, 너 완치야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막 가는 도중에. 이 썩었던 살들이 막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을 한 거야. 문둥병이 막 낳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등병이 낳은 문둥병이 낳은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은 아 이거 뭐다 나았는데 뭐 가자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가운데 단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인데 문둥병자였던 자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휙 가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이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 이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답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 이한 사람의 문둥병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 보건 17장 19절에 나와요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한그 문등병자에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문등병에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 문등병자에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은혜가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 정말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던가 샥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막 기도하며, 막 예배 드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쫙 해결해 주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더하죠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수처럼 생각한다니까. 뭐예요? 이게 배은망덕이죠. 네. 그런데 세째로 받은 바 은혜를 잊어먹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 아프리카에 노예들을 팔아서 장사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10대 시절을 그래서 이 자가 10대를 아버지 밑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상인의 자녀로서 10대를 보냈는데 나중엔 커서 뭐제 아비가 하던 일 대게 또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존뉴튼도 커서 그 아버지처럼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어떤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배 안에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서 막 성경을 읽었어요 막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노예를 파는 것이 노예를 잡았다가 팔아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로구나. 근데 나와 내 아버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그 풍랑이 있는 뱃 속에서 막 회개를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존 뉴트는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내 아버지도 나도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정말 백정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목사로 보지만 나는 험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며 회개를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평생 동안 정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후에 찬송가로 실렸는데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고마워 하는 찬송이에요 좀 뉴턴은 자기가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좋다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고 못된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로 이 찬송가 405장의 찬송의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존 루트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뭐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폭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죽은 자 되어서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는 살이 썩어가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체로 누워있어요 지금. 그런데 돌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저렇게 냄새가 풀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결국 그 감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서로가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야 여러분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오병이 열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을 일으켜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되는 요, 아, 예,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메. 여기 보면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축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 원문의 뜻을 살려서, give thanks. 그러니까 지금 보리도 다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들 뭐 물고기 두 마리 하니까 살이 통통 찐, 통통 이렇게 찐 어떤 그 조기? 어,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아이에게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야. 그러니까 그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어느 거 정도, 멸치보다는 조금 크고, 양미리 정도 될까? 그거 두 마리. 어. 그리고 보리떡, 그냥 쌀로 만든 떡도 아니고 보리떡, 제일 맛없는 떡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절절매 상황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물고기 다섯,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기브 땡스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그 보잘것 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열두강지리까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 감사에는 감사 이런 상상도 할수 없는 힘이 있다니까 또한 가지 예를 더 드릴까? 아. 여러분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예. 그는 이 백인 정부에 의해서 어, 정말 그 모함으로 인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출옥을 할때 26년 어, 옥살이를 했으니까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6년 형기를 마치고 어, 이 출옥을 할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허약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 다 잃어버려서 산송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나오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만델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가,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감사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좁은 독방 안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의 건강을 유지시켜준 이유에는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고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억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고 계세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독일 역사에 마티 바덴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좀 자유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보수파에게 밀려나서 이 젊은 시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정치가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싸구려 값싼 여인숙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어근데 아침에 딱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진 거야. 그 밤새 누군가가 그 구두를 훔쳐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이 이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가지게 된이 바덴에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내 신발이라도 신어 하면서 낡은 신발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신발을 잃어버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신발을 빌려주면서 야너내 신발 신고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못해 친구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찬송하며 막 감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가 바덴이 보고서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야. 야 저기 저 사람은 신발을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몽땅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감사를 해. 나는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없는데 그런데 감사를 해. 야 이거 뭐 까지 거 신발 잃어버린 거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사줘도 신을 수 없는데도 감사를 해. 너무나도 마음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이 이 젊은 정치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찾았던 이런 이렇던 사람이 이제 삶의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감사할 것을 늘 찾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산 겁니다 마침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쫓겨났던 이 사람이 마침내 재무장관이 돼가지고 이 독일 국가에 크게 봉사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잃어버렸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 각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흔 삼개국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 왔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리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절체정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돼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다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정말 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그냥 기쁨과 환희가 막 넘치는 거야. 그래야 무슨 교회? 에덴 교회.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에덴 교회가 정말 감사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날로가 날로 로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추수감사절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할 때 돈이 없을 때 걱정 근심에 쌓일 때 그때도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정말 아픈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교회는 그 뜻이 기쁨이요 환희입니다. 언제 기쁨과 환희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에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서로 서로를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하면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에덴개혁장로교회 되게 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